은비야 너의 어? 선물이 도착했다 어? 개봉박두 너희들의 선물이 도착했다 은비은비의 선물이 도착했다 짜잔 짜잔 와 니들이 좋아하는 거다 좋아하는 거 우리 은비은비 신나겠네 어? 니들이 어, 좋아하는 포장지지 좋아하는 포장지 <웃음> 여기서 에 새로 나왔대 여섯 가지만 어? 신나겠어 신나겠어 행복해 행복해 <웃음> 은비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뚜껑 닫아 놓으면 돼 어? 맛도 여섯가지야 은비 신나겠네 우리 은비 아싫을게 어머 다 다르다 얘들아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내 새끼들 너무 잘 먹네 얘들아 인사하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허금비입니다 은비야 너도 인사해야지 너도 일로와 저희 애들이 저 촬영할 때마다 항상 앞에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카메라 한번 봐줘 안녕하세요 허금비입니다네 <웃음> 여러분 어, 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고양이한테도 물이 엄청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양이들의 조상은 사막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70에서 75%의 수분을 지닌 동물들을 섭취하며 살았고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수분을 따로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어 고양이에 대해 고양이들이 갈증에 대한 감각을 좀 둔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수분 부족은 어 신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요로 방광 문제를 일으키며 어 고양이들한테 제일 흔한 질병이 신장 질환이잖아요. 이런 신장 질환 때문에 여러분 물이 정말 중요해요. 물은 물은요 혈액, 뭐 세포, 조직의 기초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그다음 에 체내에서 화학작용이 이루어진 생성된 열을 어, 조직이나 이런 곳에 부, 분산시키기도 해요. 거기다 체온 조절을 할수 있고, 그리고 영양물이나 노폐물 그런 다음에 대사 부산물들을 여러 곳에 운반시키기도 해요. 고양이가 물을 먹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질하는 질병은 정말 많거든요. 그만큼 정말 물이 중요해요. 아시죠 다들? 집사님들은 이거 다 아실 거야. 어. 이게 물이 중요한 만큼 요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했죠 캐티진에서 맛있는 고양이 수분 부추 건강 간식 캐티진 무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 캐티진 무스 보이시죠? 어. 짜잔 이 캐티진 무스는요 딱 보시다시피 대용량입니다 대용량 여기 캡이 있어요 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여하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어, 총 6가지 맛이 있습니다 와맛 진짜 다양하죠? 대구, 참치, 새우, 그다음 치킨, 게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새우 했나?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대구 참치, 연어, 새우, 치킨, 게살 총 6가지 맛이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죠? 그러니까 맨날 맨날 먹는 뭐 참치, 연어 이런 거 말고도 대구 막와 이게 6가지니까 아이들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수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수프 형태로 보시는 것 같다시피 수프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잘 먹더라고요 아니 이거 보자마자 보자마자 애들이 진짜 특별같이 달려 드는데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 흐흐흐흐 <웃음> 알았쩡 줄게 야구. 거기다가 이 캣들즈 무슨요 필수 종합 비타민 들어있고요 그다음 에 면역 기능을 좀 높여주는 엘라이신 그다음 에 녹차 출출물을합류하고요어인공세소랑뭐 작제 같은 게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어 거기다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기까지 합니다 와 진짜 너무 너무 다양한데 맛도 다양하지 들어있고 다 들어있지 진짜 너무 최고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급여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뭐 그냥 추르쳐도 그냥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사료 위에 토핑처럼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위에다가 이렇게 사료로 서로 이렇게 토핑 토핑 아이고 잘 먹네 우리 훈비 음비, 홈비도 먹어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나도 힘든데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아이스크림처럼 살짝 얼려가지고 줘도 된다고 합니다 오? 이게 여섯 가지 맛이라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뻔한 맛, 만 있지 않으면, 뭐, 닭고기 맛, 뭐, 참치 맛, 연어 맛, 이런 거 말고도, 대구맛이랑 게살 맛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맛을 보여주셔서 너무 좋은데, 이게 식욕당육제가 전혀 들어 있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진짜 잘 먹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완전, 아, 완전 뿌듯해, 뿌듯해. 애들이 털뺏기기 싫어, 싫어할 때, 요거 한번 보여주고, 털을 뱉기면 정말 맛이 잘 듣거든요. <웃음> 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이요 제품이 스틱 형태의 소량이 아니요 90g의 대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캡이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만큼 급여하신 다음에 닫아서 냉장고에 잘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뭐 어디 갈 때나, 뭐 고행가 이렇게 많이 갈 때는 없지만 그래도 어디 갈 때나 단지에 놀러 갈 수도 있잖아. 어, 그럴 때 갖고 다니시기에도 편리할 것 같고. 음. 보관도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선은 맛있어. 이 맛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지. 그치? 금, 금비야, 금비야. 이거 줘? 일로 와봐. 간식, 일로 와. 응. <웃음> 바로. <웃음> 잘 먹어.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금비만 주지 말고 음비도 달라고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깜찍해 아이고 이쁘라이티진 무스는요 한번 여신신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급여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3개월 미만 아이 고양이한테는 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밥도 음. 아, 좋고 영양도 좋고 아이들의 음수량도 늘릴 수 있는 이케진 무스 아이들 정말 좋아하니까 여러분 집사님들도 한번 요거 한번 줘보세요 저는 올 여름에는 이에 얼려서 아이스크림 사 한번 줘보려고요 음. 아 진짜 진짜 이것만 보면 진짜 없다니까? 한... 수분 고추 영양가기 시 때문에 음식량을좀 높여줄 수 있잖아 근데 막까지 있으니까 애들이 기호성도 너무 좋고 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저 진짜 캣티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고양이를 키우신 직사님들 이캣티신 부스로 한번 음식량도 한번 늘려주시고 그럼 저는 이제 마저 금배한테 줘 캡티뉴스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봉기도 안녕! 안녕!